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오늘은 한 구독자의 사연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분의 이야기는 한 베트남 여성에게 5천만원의 현금 지원과 부가적인 선물로 2천만원 총 7천만원의 돈을 쓰셨다가 비극으로끝난 스토리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써니텐. 6년 전 제가 30대 중반일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족여행으로 처음 베트남을 가보았습니다 다낭이라는 도시였죠 베트남 여행을 가면 빼놓을 수 없는 코스 중 하나가 바로 마사지인데요. 제가 처음 그녀를 만난 장소가 바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큰 마사지 가게였고 건전한 아로마 및스톱 마사지를 하는 가게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만났고 첫 마사지를 가족들이 너무 잘 받았기에 같은 곳에 3일 동안 매일매일 방문했었고 저 또한 그녀를 지명하여 3번의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보게 되니 대화를 하고 싶었고 저는 제 연락처를 줬고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메신저로 이야기를 하던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마사지 업무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 또한 뜨거운 돌을 만지면서 일부 변태 같은 손님들의 터치에 수치심이 드는 그 일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당연히 힘들겠다 생각했기에 이해를 하며 그녀의 일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녀의 한달 수입은 한국 돈으로 60에서 70만원이었죠. 베트남에서는 높은 임금이지만 제가 버는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었기에 그 부분을 제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점점 금전적인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자 그녀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자기는 집을 떠나고 싶다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도박빚으로 인해 하루하루 빚쟁이들부터 독촉을 받는 신세라고 하였죠. 그리고 남동생은 자녀 3명을 가진 무책임한 가장이었으며 동생의 아내는 병에 걸려 일도 못하고 지낸다는 거였습니다. 누가 봐도 혼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으로 저는 그 당시 그녀의 생활력이 너무 강하다고 느끼며 제가 사랑이라는 감정이 느껴졌던 여성이었기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 절대 다른 의심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들었죠. 제가 주변인이나 인터넷에서 듣기에는 베트남에서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 남자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메신저, 프로필 사진 또한 저와 찍은 사진을 올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녀에게 물었죠. 왜 나를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지 않느냐 그러자 그녀의 대답은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가족 모두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이해가 갈 듯한 답변이었기에 믿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 서로 두세 번의 만남을 가지고 저는 그녀에게 한국 비자를 만들어준 뒤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녀 또한 나와 함께 있는 게 좋다고 하면서 그녀의 가족에게서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당시 한국비자 또한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은행 잔고가 5천불이 필요했으며 비자회사의 수수료까지 계산했을 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었죠. 그러나 저는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가 호황이었던 터라 아무런 아까움 없이 돈을 주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은행 잔고하라고 준 돈을 포함하여 제가 주었던 모든 돈을 빚갚고 설날에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 다 써버렸다고 하며 다시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때도 저는 베트남 설날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기에 그리고 가족들과 친지들 모두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그것도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녀에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들어간 돈 그냥 그녀가 한국에 와서 나와 있어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 생활은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죠 저는 당시 제 주변 제 나이대의 직장인들보다 조금은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와 여행하고 때로는 선물도 사주고 그녀에게 일정적인 경제비용을 주고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1년이 지나고 제가 당시 다니던 회사의 부도로 인해 저의 경제력이 떨어지자 그녀는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그녀는 저를 떠나 한국에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일을 시작하였죠. 그런 그녀에게 저는 하지 말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차츰 줄게 되고 만남의 횟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죠. 그렇게 그녀와 떨어진 상황에서 얼마가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녀, 아니 그녀는 아니 그녀 아닌 척하며 나를 슬슬 멀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시 회사 부도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은 1억이었죠. 그리고 그때까지 여자친구에게 들어간 돈이 순수 현금으로 얼추 계산해봐도 5천만원은 될 겁니다. 그 후에 선물까지 친다면 7천만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의 외도, 회사의 부도로 인한 백수, 그리고 금전적인 손실. 저는 멘탈이 붕괴되어 정말 하루하루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혹시 나한테 미안한 감정은 없어? 그녀는 말했습니다. 미안하고 정말 고마운데 사랑하진 않아. 사랑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슴 뛰는 사랑이라고 저에게는 미안하고 감사한 감정만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던 것이었죠. 처음부터 그녀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돈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인정했고 저는 돌아서서 그녀와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바보 같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녀와 헤어지고 콩깍지가 벗겨진 상태로 그녀의 페이스북을 보게 되자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저와 처음 만났을 당시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한 것이었고 결혼한 적 있는데도 없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혼의 자식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욕심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렇게 애착을 보였던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보니 노후에 평화롭게 걱정 없이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면서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의 따뜻하고 고요한 시골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저 평화롭게 지내길 바랬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 남자분들께 저 같은 호구가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한국 남자를 만나 신분 상승을 꿈꾸는 베트남 여자는 널렸다는 겁니다. 지금 그 여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신중하게 하되 모든 의문은 다 짓고 넘어가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비밀 없이 모든 것을 오픈하고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사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께 제가 드렸던 충고는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고는 효능이 없어 보였고요. 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분께 댓글로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